복청 방문 가봐고 혹시 복수인지? 음, 네. 저희가 청담 먼저 가보고 배가 네. 너무 빵빵해서 혹시 복수인가 싶거든요. 일 드셔야겠다. 네, 있습니다. 천니만 들어가세요. 순이, 오, 순이, 망고 왔다. 엄마 병원 갔다올게 순이 멀미. 해으거 쟤네야, 쟤네야, 쟤네야. 쟤네야, 야야쟤야쟤야 오늘 당뇨방 백신 하면 예. 되고 지금 배가 이렇게 빵빵한게 혹시 조충을 혹시 뭐 다른 약으로 더 먹든가 해야 되는지 검사가 한번 예. 해봐야 되는지 프로드라인도 원래 예방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기생충이 나왔을 때는 조충제 먹는 약을 3일 정도 먹는 게 좋아요 조충제 3일 정도 먹어야 될 같은데, 예, 그래요. 배가 원래 이렇게 빵빵했나요아니요 요즘 최근에 한 3주 조, 조충이 나온 이후로 많이 자고 많이 먹고 이래서 좀 살이 더쪘어요 아, 네. 살이 많이 쪘어요. 평범으로 한번 혹시 복수인지? 저희가 초반 먼저 가보고 네. 내가 너무 빵빵해서 혹시 복수인가 싶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사인 네. 로 네. 한번 하고 보시면 네. 관광 깨끗하죠? 네. 아, 예. 그리고 위 안에 밥 많이 먹어서 음식물 가득히고 홍파, 왼쪽 홍파. 네. 왼쪽 콩파 괜찮아나요 모양이나 네. 크기도 괜찮고, 장도 괜찮, 장염이 있거나, 설사하거나 아. 그러지 않죠? 변은한 번도 설사한 적 없고 네. 잘 썼어요. 변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우신도 괜찮고, 담랑이나 간도 괜찮아요. 음. 뭐 정확한 건 피검사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초음파로 봤을 때, 건강 상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음. 네. 그래서, 기생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순위 있는 기생충이 나온 게 확실해서, 네. 3일 연속, 금, 오늘 금요일, 아, 목요일이잖아요? 네. 목금토 이렇게 3일 연속 음. 한번 한 무충제 먹을 거고, 네. 2주나 3주 뒤에 한번더 먹어야 돼요. 아, 예. 음. 그 기생충들의 애기가 또 자랄 수 있으니까, 2, 3주 에한번더 먹으셔야 돼요. 제가 4개 드릴 테니까, 갈아드릴 어캡슐로 드릴까요 가루약으로 드릴까요 가루약으로 드세요가루에으먹게릴까 저는 하나, 둘, 셋네개드릴 건데 세 개는 3일 연속 네는 2주나나주주릴한번 먹이시는 거고, 릴애들은은우애애은은생충충이온온아아라서우우한한 네. 음. 마리 딱 하나만 드릴게요아예약으로먹릴까요 가루약으로 드그까 그냥 루예루 먹고 끝. 아, 예로드 3일 연속 오늘 음. 먹여보고 내일이나 모레 똥에서 기생충이 나오면 음. 다약 타러 오세요. 만약에 음. 어? 구충제 그 먹었는데 안 나오네? 하면 아마 그때 브로드라이너다된 아. 거일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혹시 몰라서는 네, 네 맞아요. 안전하게 네. 3일치 연속으로 먹일게요. 음. 네? 만약에 정말 안 나오면 3일 연속만 먹이거나 이틀 정도 먹이고 그다음에안먹여서한 3개월에 될까? 한 번씩만 먹이셔돼요 예. 유두가 아직도 부어있어요. 애들이 자꾸 오빠로 가지고요. 뛰어는나 새벽에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3 개월이면 사실 이빨도 엄청 크고 해서 네. 아플 거거든요. 저세다가 레몬 발라서. 아, 완전 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하지 마시고. 네. 어. 지금 막 염증이 있거나 막 많이 보이진 네. 않아요. 음. 그래서 서서히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눈색도 음. 괜찮고, <웃음> 내가막 음. 빵빵해서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음. 봤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네. 5kg 어, 정도면 좋기는 한데. 5kg 이상으로 찌지는 않게 관리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이제 예. 올라왔다 차린! 내려가 시간나게 주부 냄새만 나게 순이 여기서 온다. 슬 온다. 순이 벌써 냄새를 맡았나? 애들부터 줘. 응, 안돼. 중간 봐봐 얘도 안. 어? 뱉는다. 침뱉는 아. 순이야 왜? 아. 침 뱉었어요. 아,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얘이다순이어순이거 어떻게? 순이야 순이야 지금 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게이야 순이야 순해야고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되이데 섞어서 순이야 어, 이야순이 소재가 음. 신경 서줬거든요 음. 냄새나면 안 먹을까봐 그랬더니 생각을 잘못한거지 못먹지나 같은 소에 따로 해도 그냥 넘어서 신경을 면 안되네 지금 손? 손 미는거 맞죠? 네 <웃음> 음. 수빈이가 어, 저녁은 그냥 먹여버려 저런데 왜 나한테 일어나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얘 현지 야, 안 먹어 안 먹어 우선은 내려놔 나. 아니면은 아까 순간 가루 덩어리를 먹은 거예요 가루 썩썩안 가루가 섞였으면은 아마 애들처럼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는데 순이 약쌍어 가지고 <웃음> 눈만 깜빡거리는 거 봐. 약먹자. 음, 넌약 심... 먹으면... 어. 아유. <웃음> <웃음> <인기죠? 웃음> <어휴. 웃음> 약먹자 알지? 밭지? 영상에서 네. 입 벌리고서는 제가 할게요 응. 확 집어넣고 물을 빼. 게돼물물 아,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물불 물. 어유 떨어진다 아 아이고, 아이고 씨 재료 음. 보는 거봐씨 꼈어. <웃음> 내 표정 봐요. 무슨 글났어? 무슨 글났어? <웃음> 너는 졸로가이시 <저러 가야지. 웃음>